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선생님, 제, 저희가 선생님이 궁합을 진짜 잘 보신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아, 한번더 가져왔는데 완전 잘 보지 <웃음> 그래서 한번더 가져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웃음> 네 <웃음> 자, 여자분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큰 문제가 없잖아 음, 문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어. 마찰 뭐 충돌 이런 것도 없고 서로 각자 알아서 잘하고 있는 건데 어. 그...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일을, 역할을 잘하고 있고 음. 남자는 남자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 될 거는 없는데 이두 부부 관계에서 음. 이분들 그러면 궁합이 어느 정도로 좋을까요 궁합은 어. 이 궁합은 둘이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 잘 맞는 궁합이거든. <웃음> 응,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궁합은 이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잘 맞는 궁합이니까 <웃음> 오히려 둘 관계에서는 궁합이 잘 맞지. 다지고 놓고 보면 잘 맞는 거지. 안 맞는 것 같으면서 잘 맞는다고 하시잖아요. 음. 어느 부분이 안맞아 왜냐면 서로가 색깔이 다르잖아. 아... 여자는 여자대로 나름대로의 예, 여자는 여자 고집이 센 사람이고 남자는 남자 고집이 센 사람인데 음. 어, 자기 색깔들이 분명한 사람들이지. 음...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분명한 사람들이잖아. 음흠. 근데 서로 간에 터치하는 걸 싫어하는 성민이니까 방해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잘하고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서로간에 그 서로간에 상처, 뭐 성격, 뭐 이런 거를 안 건드리는 거지. 음, 그럼 잘 맞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그렇게 그게 안, 안 건드리는 게잘 맞는 거지. 아, 그 부분이. 음, 상처를 서로가 자존심을 안 건드리잖아. 아. 남자는 여자를 안 건드리고 있고, 여자는 남자를 안 건드리고 있고, 어, 서로 간에 말 같은 것도 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게 잘 맞는 거지. 왜? 색깔은 완전 틀리거든. 여자는, 여자는 완전 튀는 성미고, 음. 남자는, 남자는, 남자도 튀는 성미지. 어, 남자도 튀는 성미 어, 남자도 튀는 성미지. 어떤 부분이? 남자도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잖아, 이 남자도. 자기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거든. 그것도 남자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잖아. <웃음>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 고집 곧대로의 성미를 갖고 있잖아. 고집 곧대로의 성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데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끊임없이 배려를 하고 있잖아. 끊임없이 배려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마찰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여자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자는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하잖아. 자기 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야.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고, 어, 그거 자기, 자기는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분명하잖아. 오, 맞아. 어,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는 죽어도 못하는 성미고, 음. 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해야 되는 성미지. 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뭐라도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음. 그,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지. 음. 싫은 사람 안 보고, 싫은 사람 도안 보고. 이 사람은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으면 쉬야 되고, 어디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되고, 그냥 완전 세상 편한 사람이지 뭐.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잖아. 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음. 그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거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 자기 하기 싫은 거 좋아하는 거다 구분이 딱돼 있는 사람이지. 그다음에 눈치도 안 보고 있고. 이분들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음. 네, 나이도 좀 있고. 자녀는 어떻게 보이세요? <웃음> 근데 자녀는 원래 아들이 하나가 있거든. 오. 있는데 지금 다 비켜나가 버렸잖아. 아. 자식 수가 비켜나가 버렸잖아. 자식 수가 비켜나가 버리면 자식이 없는 사주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아. 음. 지금 여자를 놓고 보잖아. 네. 이 사람 자궁이 안 좋아. 음. 자궁이 차가워. 자궁이 차고 그거 자궁의 이상이 있잖아. 이 사람은 자궁이 자식을 못 가지는 자궁이야. 네. 남자는 씨가 있어. 씨가 튼튼한 사람이야. 씨가 튼튼한데 여자 밭이 안 좋은 거지. 음. 자궁이 안 좋아. 그럼 아 엄청 노력해도 그렇게 안아아 힘들어. 아니. 힘들어. 어. 여자가 안 좋잖아. 이건 남자를 탓할 수 없고 여자가 안 좋은 자궁을 갖고 있는 거지. 음. 그리고 나팔관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맥혀 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어? 안 되지. 임신이 되려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애를 가졌어야지. 근데 그 시기가 진압을 했기 때문에 삼신이 들어오기가 힘들지. 음. 아무리 삼신이 있고, 어, 조상에서, 조상에서 돌보고 있다, 뭐, 이제 해도 이 하늘에서, 이 여자 자궁에서 애가 잉태를 못하는 잉태를 갖고 있는데. 음. 자궁을 갖고 있잖아. 근데 애를 가져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어? 노력했는걸로 보이는데. 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했지만 은이 사람이 쉽게 임신이 되기가 힘들어. 쉽게 임신하기가 힘들어. 이 사람은. 우리가 왜 자연적으로 왜 부부관계를 해서 애를 넘는다고 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임신하기가 힘이 든다, 이제 했고, 음. 그리고 뭐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뭐 실험관을 한다고 하잖아, 그치? 그쵸. 실험관을 해도 이 사람은 힘들어. 음. 많이, 힘들어. 계속 실패가 오게 돼 있거든. 실패가. 만약에 해서 10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를 얻을 수는 있겠지. 1 0년이 걸려. 10년. 그렇게 계속 왜 실험관에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를 10년의 아픔을 겪고 아픔을 겪고 애를 가진다면 모를까. 근데 이 여자 사주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자식 복이 없어. 어. 그게 어렵게 나는 자식도 있잖아. 자식 덕이 없는 거야. 그게이 사람은 자식이 없는 사주가 맞아. 음. 없이 사는 게더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식이 없으면 거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자는 자식이 없는 게더 편한 사주지. 음. 음. 이분들, 올해는 다 왔고, 내년엔 어때요 일은 개, 괜찮아. 일은 계속 꾸준해. 일은 높낮이가 없어. 일은 높, 높고 낮은 게 없고, 일은 꾸준하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일적으로는 괜찮다. 이제 보고, 놓고 보면 되고, 가정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이야. 음.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간에 일적인 부분은 서로 간에 터치는 없어. 음. 그렇 때문에 마찰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부 관계나 이렇게 부부의 금실을 놓고 보면 나쁘지도 않아. 아주 금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금실은 적절하게 괜찮다 이제 보면 되지. 음. 가정이 좀 오래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 사람들이? 좀 됐죠 그치 음. 좀 세월이 왔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서로 간에 자기 역할만 잘하고 있다 이제 했으니까 크게 마찬은 없다 이제 보면 되고 근데 자식이 올, 온다 올듯하면서 안오고 올듯하면서 안오고 올듯하면서 안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실험관을 계속 한다는 뜻인데 힘들어 힘들어. 근데 아까 10년 정도 기다리면될수 어, 있대. 10년, 수 있다면. 10년. 진짜 딱 10년? 응. 음. 그게 이 사주는 있잖아. 삼신인데 우리가 재를 올리라고 하잖아. 삼신인데 재를 올리면 좀 그게 빨라 빨리 올 수는 있지. 음. 빨리 올 수는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어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절간을 간다든지 무당 집에 온다든지 해서 삼신일 때 제를 올리는 거는 안 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음.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 힘들어 음. 된다 안 된다 올것 같으면 올래는 되겠다 하면서 안 되고 올래 올것 같으면 안 되고 하는 거는 실험관을 계속 한다는 거 봐야 돼 기대심은 있으니까. 음. 그럼 이분들 누군지 말씀드리고 물어볼게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여자분은 가수 이효리 씨. 그리고 남자분은 그 이름값 갑자기 생각이 나는 <웃음> 어, 이상순 씨. 이렇게 나왔어요. 음. 그 이게 남자는 씨가 있다니까. 아 남자는 남자가, 씨가 있어 남자분도 꽤 나이가 있어. 아 나이가 있어 나이 나이하고 상관 없어. 음. 근데 남자는 씨가 있다니까 남자는 문제될 게단한 개도 없어. 어. 남자는 문제될 게 없는데 이 여자가 자궁이 우리가 왜 속된 말로 자궁이 차다고 얘기하잖아. 냉하다 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자궁에서는 애가 인태하기가 진짜 힘든 인태야 자궁이 안 좋아. 이그 자궁이 조여있단 말이야. 일반적인 자궁하고는 틀리거든. 되게 힘든.. 실험관을 해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마 실험관을 내가 봤을 때는 한몇번 했는 걸로 보이는데 좀 시도를 좀 했는 걸로 보이거든. 시도하는 거는 안 돼? 몇번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 응. 아 시도는 좀 해봤는 응. 걸로 보이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 이제 볼 수가 있지. 응. 쉽지는 않아. 응. 여자가 다 가졌잖아. 그렇죠. 모든 걸다 가지고 있잖아. 이 사람은 뭐 크게 불편한 게 없어, 삶이. 그죠 삶이 불편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인생을 즐기고 있잖아, 지금. 맞아. 다 늙은 사람같이 인생을 즐기고 있잖아. 모든 걸 즐기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한테 당할 자고 없지 뭐. 그뭐다 응. 갖춰져 있고 자기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사고 싶으면 사고 하는 것처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이효리씨가 그러면은 계속 일 할까요? 그 가수 생활을? 어 계속 이어 일은 그 구준해 음. 일은 구준한 음. 사람이. 노래를 계속 부른다? 노래가 아니라 뭐 방송 쪽으로 뭐 계속 이제 그 연결이 돼서 이제 가는 거지. 음, 방송 음. 쪽으로. 그렇지 방송 쪽으로 연결이 돼서 계속 가는 거. 지 방송 쪽 외에 뭐 다른 일도 할까요? 다른 일은 크게 그 관심이 없어. 음. 음. 막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관심도 없어 이 사람. 음. 그냥 자기 거 지키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음. 20대 후반에서 30대 그때 삼신이 들어왔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삼신은 힘들다고 봐야지. 힘들어. 정말 안타깝네 <웃음> 안타깝지. 여자로서는 자식을 낳아야 여자의 역할을 다한 건데 자식을 못 낳으면 여, 여자의 역할은 끝난 거지. 음. 남자가 응. 마음이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자기가 뭐 천하여자를 얻었으니까 엄청난 배려를 하고 사는 거지. 그 그, 거죠. 이 남자도 독특한 사람이야. 성격도 엄청 강한 사람이고 엄청 강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 이 여자를 만났으니까 자기가 어, 못난 사람을 뭐, 만나줬다, 못난 사람을 받아줬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끊임없이 여자한테 배려를 하는 거지. 음. 아니, 이분들 뭐 조심할 게 있을까요? 뭐 조심하고 자식을 할건 없었지. 뭐 구설이나 뭐 이런 건 없고? 어 크게 큰 구, 구설 수는 없어. 음. 크게 구설 수는 있지는 않다, 이제 했으니까. 하는 건데, 남자가 좋아. 둘이 는 놓고 보면 남자의 운기가 또 있어서 여자가 남자, 이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편안한 삶을 또 사는 거지. 음. 여자가 지는 지가 잘났다고 지랄할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야. 이들쑥날수이 음. 없잖아, 가정사에. 남자가 꿋꿋하게 탁 버티고 있잖아. 나무가 돼 줬는데, 음. 나무잖아. 궁합에서 나무가 돼 있거든. 그렇게 여자는 거기 나무 그늘 속에서 쉬고 있는 거잖아. 그늘 속에서. 그 남자는 나무니까 뿌리를 내렸으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 그치? 음. 그렇게 여자가 밖에 나와서 짓거리 하고 돌아와도 항상 여기 집 안으로 오면 쉬고 있는 공간이 돼 있는 거야. 음. 그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남자 곁에만 있으면 그냥 마냥 편안한 거야. 마냥 편안하고 나무 그늘 속에서 쉬고 있잖아. 바람도 대주고, 바람도 부는 걸 막아줄 수가 있는 거고, 비가 오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남자의 곁에 가면은, 마냥, 마냥 편안하지. 마냥 편안하니까, 밋밋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여자가 자꾸 밖으로 돌라고 하는 거야. 음. 밖으로 음. 돌지만은, 또 나무 그늘 속에 와서 또 쉬고 있는 거거든. 음. 이둘 궁합이 그래. 중합이. 나들, 여자는 막 나대는 승리거든. 선생님 말씀대로 이효리 씨가 원래는 응. 막 놀기도 좋아하고 응. 그러다가 이상순 씨라는 사람을 만나서 진짜 많이 변했다고 본인이 응. 응. 얘기를 했어요. 응.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되게 의아했고 응. 도대체 왜 만나냐? 응. 그렇게 탑스타가. 뭐 지금은 사실 방송에 너무 많이 는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아 이상순 씨 이래서 만났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응. 듣긴 하거든요. 응. 그래서 앞으로는 뭐이 지금도 이효리씨가 방송을 하긴 하는데 자 앞으로도 뭔가 음. 이상순씨 때문에 좀 자제를 할까요? 이거를? 아우 자제하지 왜냐면 음. 이 남자는 나무가 되어있으니까 지탱을 해 항상 이 자리에 고타기 있어 기둥이 되어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는 나대는 성미잖아 엄청 깝치고 나대는 성미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가 최고 잘났다고 깝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밖으로 막 돌아다녀 <웃음> <웃음> 미친 듯이 돌아댕겨, 돌아다녀. 돌아댕녀도 그래도 밋밋해도 시시해도 이 남자 곁에 가는 거야. 음. 왜이 남자 곁에 가 있으면 편안하니까. 음. 자기가 만약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남자가 다 받아주니까 음. 세상 좋은 거지. 세상 좋은 거야. 아이 없이도 잘 살겠죠? 아, 잘살이 여자는 자식이 없는 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으면 더 아프며 갖게돼 있어요. 음. 안타깝네요. 그 되게 노력한다고 했는데. 음. 안타까운 안타까운 거지. 자식이 없는 궁합 음. 사주니까. 남자는 문제 될거 없다니까. 여자가 질랄병이야 여자가.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